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하입니다. 소하! <웃음>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소화를 안 해가지고 댓글에 소화를 달아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소하! 오늘의 영상은 저의 퇴사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웃음> 오늘 앞에 인트로에서 입었던 거는 제가 회사 다닐 때잘 입었던 옷이고 회사 배치랑 사원증 사원증은 이제 출입 기능이나 계좌 연결된 기능이 전혀 없어서 무용지물인 형태만 있는 그런 카드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재밌게 한번 혼자 회사원 놀이를 하면서 인트로를 찍어봤어요 얼마나 부끄럽던지요 <웃음> 제가 회사 다닐 때참잘 입었고 거의 1년 만에 꺼내서 입어보는 옷이어서 그런지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이 옷을 입고 어떻게 회사에 앉아서 일했나 싶을 정도로 살이 찐 것도 아닌데 많이 불편하네요 <웃음>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영상을 찍기 시작한 게 퇴사생 브이로그로 시작을 했어요 퇴사생의 일상이랄 게 있나요? 그냥 취업 준비하고 집순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취준생 브이로그로 넘어갔어요 취준생인 것도 사실이고 제가 이 퇴사에 대한 얘기를 원래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찍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가장 큰 이유로는 제가 왜 퇴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퇴사를 하는데 다양한 이유들이 있고 퇴사할 당시에는 내가 이것 때문에 퇴사했어 라고 믿고 있었는데 퇴사하고 1년이 지나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 이유가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퇴사에 대한 이유를 이제는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퇴사한 지 1년 만에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오, 갑자기 막좀 떨려요. 퇴사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제 유튜브를 보면서 전에 같이 직장에 있던 친구들도 볼 수도 있고 뭐잘 모르시는 분들도 저를 볼수 있으니까 좀 떨려요. <웃음> 먼저 제가 다녔던 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포스코의 그룹사였고 재단이었고 사업기획그룹에서 해외 CSR을 담당했습니다. 해외에 있는 유수대학을 발굴하고 해당 대학과 MOU 체결을 맺고 해당 국가에 있는 법인과 협업하면서 장학 프로그램을 국가별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일을 했어요. 제가 앞전에 회사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니, 그 좋은 회사를 왜 퇴사하느냐 맞아요, 좋은 회사였어요. 초봉도 나쁘지 않았고요, 네임밸류 좋고요. 재단이면 여자 일하기 좋고 또 대기업 재단, 시내 직장이라고 하지 않나요? 저만 그렇게 들었나? <웃음> 근무지가 서울 포스코 사거리 있는 응, 거기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좋죠. 네, 좋은 회사예요. 응응응, 응, 응, 좋은 회사예요. <웃음> 제가 왜 이렇게 웃을까요? 너왜 이렇게 웃기지? 그냥 웃겨요. 왜냐? 사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각자의 사정이 있고 상황이 있었고 뭐. 제가 퇴사를 결심했던 계기는 저의 성향이 가장 크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는 전 정말 안주하는 삶을 선호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안정적인 직장에 나이에 맞춰서 결혼을 하고 일에서부터 오늘 성취욕이나 어떤 즐거움보다는 공과 사를 구별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죠. 저는 되게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퇴사에 가장 주요하게 작용했던 요인은 저의 도전적인 성향이더라고요. 제가 재직했던 분야는 필드가 굉장히 협소했어요. 제가 경력직으로 대기업 재단, 괜찮다는 재단들은 제가 다 면접을 봤던 것 같아요. 제가 면접을 보면서 느낀 게 내가 계속 이 회사를 다니게 되면 이 분야에서만 커리어를 쌓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직무 전문성을 저는 갖고 싶었어요. 저는 사업기획그룹에 있지만 제가 있는 직무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제가 분야의 한정성을 얘기한 것도 그 부분이에요 이 분야 아니고서는 다른 분야로 의 이직이 어렵더라고요 경력으로 근데 제가 회사를 3년 동안 다니고 있었고 2, 3년이 지나게 되면 은 나이도 나이고 앞으로 일반 기업의 일반 직무에 가기는 시간이 많이 늦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딱 3년 다니고 어, 나 지금 아니면은 도전 못할 것 같은데 어차피 나는 가봤자 이 분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 분야에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지를 고려해 봤을 때 자가 발전하기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퇴사를 했습니다 2년 정도 했어요. 제 전공도 그렇고, 스펙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내가 여기보다 더 좋은 회사를 갈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많았고 그랬기 때문에 2년을 고민했어요. 을꽤 오래 했죠. 부모님께 실망시키는 딸이 되는 게 가장 큰 걱정이었어요. 저를 <웃음> 종종 자랑스러워하는 부모님을 보면서 딸의 의견은 존중하지만 부모님이 가질 어떤 서운함 그리고 반대로 부모님 입장에서 아 우리 딸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이러한 걱정마저도 되려 제가 부모님께 걱정이 되고 또 슬펐어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너무 좋아요 <웃음> 이전 직장에 퇴사한 언니를 만나고 왔는데 우리 임무아서한 얘기가 너무 좋다 사고의 확장이란 얘기를 진짜 많이 했는데 회사 다닐 때는 회사의 세계가 다였거든요 회사 다닐 때도 저는 알았거든요 평생 이 직장을 다니기 힘들다는 걸 그리고 내가 평생 회사원으로서 돈을 벌기 힘들다는 라것 그리고 부모님 세대와는 다르게 내가 이 회사에서 성실히 일을 해서 월급을 꼬박꼬박 모아도 내가 현재 지내고 있는 상황과 비슷하게 생활하기 어렵다는 것 회사뿐만이 아니라 내가 해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서 수익구조를 만들어 놔야겠다라는 생각은 항상 했었고, 확실히 퇴사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음, 쉬고 싶은 게 아니라면, 퇴사 비추예요. <웃음> 퇴사하면 너무 좋아요. 퇴사하면 다른 세상이 보여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죄송해요. 듣고 싶은 말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소속감과 안정감은 생각보다 멘탈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저의 퇴사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 어떤 분들한테는 공감을 드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공감이 안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저의 얘기를 풀어낼 수 있다는 것에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가는 시간인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즐거움을 드리고 싶어요 <웃음>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브이로그로 우리 만나도록 해요 And when I wake you will see That even as I lie here Thinking where I'll be in five years I know today is all I ever got I know today will be my best shot Sitting on the edge of my bed Waiting by the river, waiting by the river I found a little piece of homestead